뭐 보호되는 건 좋은데 먼지가 굉장히 많네요 자, 자 이번에 리뷰할 제품은 프로텍티브 프로텍티브인데 한번 뜯어봐야 될것 같아요 알에서 그좀 많이 좋은데 좋은 아, 이상하다? 맥북 프로 생강기를두 개를 쓰거든요. 그래서 구매를 했는데, 아 실리콘이가 늘어나서, 늘어나서 그런 거구나. 근데 이제 하나는 여기 없어요. 하나는 여기 없고, 다른 지역에 있는데 보면 쓰다 보면 이렇게 이게 그, 그 따로 구매를 한 거거든요. 근데 이렇게 좀 지저분해졌어요. 보시면요좀 아깝더라고요. 좀. 근데 방향이 안 맞다. 아, 그래서 구매를 했는데, 끼워주려나? 들어가기만 하면, 네. 깔끔하게 보호할 수 있겠죠. 들어, 가네요. 좀 괜한 우려와 걱정이었네요. 아, 야. 아, 사람들이 지나가다가 분이치고막 이래가지고, 네, 내얘 꼭다리도 날라가고 막 이런 적이 되게 많거든요. 얘살려고 하니까 케이블이랑 합쳐서 11만원인가 하더라고요 너무 비싸서 얘 케이스는 따로 있긴 있어야겠다라 생각했는데 마침 알리에서 팔더라고요 진짜 없는게 없는거 같아요 그래서 네 주문을 했습니다 음 실리콘 소재로 되어 있어서 잘 늘어나네요 굉장히 아네 제가 하나 더 샀죠 안 들어갈 것처럼 생겼어요 처, 딱 처음 받아보면 음? 응? 이래요 느낌이 <웃음> 처음 받아보면 어? 내건충전기가 굉장히 큰데 이게 들어가? 늘어나나? 이런 느낌인데 늘어나네요 네 늘어나기도 하고 뭔가 조금 아쉽긴 한데, 조금 더 이렇게 좀 보호를 더 많이 해줬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네, 아쉽긴 해요. 아쉽긴 하지만, 그래도 이 정도 해도 해도 어디 그리고 조금 맨들, 맨들 해요. 뭔가 이거는 내 거다라는 느낌이 딱 들죠. 어... 네, 이런 장점이 있습니다. 뭐, 그거 말고는 딱히 장점이 있나요? <웃음> 네, 그냥! 내보호 해준다 뭐 이거 없죠? 음... 네뭐 끝입니다 이거는 뭐 딱히 없네요 뭐 처음에 이렇게 왔다고 해서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그어납니다 네. 그것만 알려드리고 싶어요. 얘가 뭐 당연히 케이블이니까 성어품이니까 더러워도 괜찮지 하시는 분은 굳이 안 사셔도 돼요. 천 원, 이천 원 아까우니까. 애플 특유의 화이트 느낌을 좋아하시는 분은 절대 사지 마세요. 화이트는 뭔가 조금, 어, 싸, 어, 뭐라 해야 되지? 이상해. 애플 느낌이 확 사라졌어요. 그죠? 근데 난 애플 느낌보다는 그냥 그래도 조금 안전하게 쓰고 싶고 내가 좀 너무 칠칠 맞다 이러신 분들은 추천해드립니다. 저는 조금 칠칠 맞고 이렇기 때문에 쓰면 확실히 좋을 것 같아요. 아이패드용이 있나? 아이패드로 기스 되게 많이 넣거든요. 얘도 좀 많이 떨어, 얘는, 얘는 진짜 떨어뜨린 적 없는데 얘는 진짜 많이 떨어뜨려서.